음식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어머야, 어머야, 예. 진짜 홍보인데 이거? 지금 사번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어머야, 그래서 지금 바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야, 부하이가 불러 불러 말겠습니다. 야옹아, 아가야. 멸치 먹어도 됩니다, 쟤들. 아마도. 흉가 놔두고. 야옹아. 아가야. 아가야. 야옹아. 이리 와. 이리 와, 아가. 이리 와. 이리 와. 어, 응. 이 응. 일로 와. 응. 아가야. 응, 이리 와, 아가. 아이 너 말고 어너 먹어 넌 아까 전에 먹었잖아 너는 안돼 엄마 먹어야 돼 엄마야 엄마 고양이 엄마야 야야 안돼안 된다고 야왜 먹어 엄마 먹어야 된다고 이거. 응 이거 응. 응. 야옹 안돼 야옹아 아니 너는 먹었잖아 안돼 응. 안돼, 안돼, 넌 먹었어. 안돼, 응. 안돼, 어 어디가? 아 안돼, 아리야 안돼. 응. 기다려. 넌 기다려. 오자. 응. 너 말고. 영아. 응 일로와 어 먹어 응 먹어 먹어 먹어 응 먹어 아유 야옹 어이구 응, 조심해 여기있어 야옹아 야옹이 얘가 임신한거 같아요 너 먹을래? 야옹아 일단 너 먹어 <웃음> 귀여워 야옹아 왜 안먹어 야옹아 일로와 야너안 먹... 먹을 거야? 내가 얘가... 내가 왜 저러지? 일단 몇개꾸끝 개를... 잠깐만 아가야 비켜봐 아가 비켜 먹었어요 너무 아, 귀여워 얘가 먹어요 이제 아가야 일로와 <웃음> 아가 일로와 아가야. 아가. 아가야. 이리 와. 어. 와봐. 아가. 응. 먹을 사람? 아이, 기다려봐. 아, 비켜봐요. 자, 여기요. 주세요. 너, 너 먹어, 너 먹어. 으흠. 귀여워. 자, 이건 엄마 줄 거야. 응.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어. <웃음> 응? 귀여워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